제가 바보예요. 많이 많이 피니언스 없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화장실 어디 있어요? 화장실 어디? 아 예예. 예예. 카메라. 아하. 화장실 어디 있어요? What is officers, your l k o 이하 화장실. What is? 화장실. What is?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鋪頭 c o m p a n y r e s t a u r a n t 化妝師化妝師化妝師哦你走化妝師哦耶呢度呢度阿娘化妝師化妝師化妝師啊化呢度可以化妝你呢啊化妝師啊化妝師化妝師化妝師啊化妝師啊化妝師化妝 你勇士你勇士你知道你知道你知道你知道你知道你知道你知道你知道你知道你知道你你 아, 킹텔레포 아빠, 아빠, 킹텔레빠 아빠, 아빠, 아빠, 오케이, 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이아이 아빠, 아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아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아아 어 o 세요 a Korea, Japanese. 일본, 일본... uh, <신 di language> Uhmm... so, Korea, j a p a n e 아, e Korea, Korea, k o 어 e a Korea, 아 o a k o r e 사 k o r e 아 Korea, Korea. Korea, k o 네. 이 두마로가 괜찮나요? 토마로 감사합니다 꿈꿈 <웃음> 잘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어때요 여러분 Okay, I will explain what happened. t e n g a said, 化妆师我第一次 And then, and then, and then she said, 化妆师化妆师阿尼 -si, -si, an And I was like, "No." And then he said, 化化妆师化妆化妆师化妆师 s makeup artist in in um Cantonese." So she thought it's化妆师 -si, instead of化妆师. -si. I guess so. n nee. So i e s like, oh, makeup, makeup. That's why she's pointing at the makeup. Niyongshi. n a 한 Nah. Nah. Nah. Nah. Nah. Nah. Nah. Nah. Nah. Nah. Nah. Nah. 뭐 한국어도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많이 해요. 네. 가 진짜, 진짜 이거, 아, 하지만 이게, 언니 하, 한국어 진짜 잘했어요. 네. <웃음> 진짜 재미있어요. 좋아요.